지난 1 2 1 6대책이 나온지 두달만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오면 어려운 단어가 많고 필요한 배경지식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같은 불인이들을 위해서 배경지식부터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민입니다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배경지식으로 아셔야 하는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 지역 단계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투기 지역이 가장 규제가 심한 곳이고, 그 다음이 투기과열 지구, 마지막으로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이번 규제 포인트는 수원시에서는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만안구, 마지막으로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에 편입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개념은 LTV입니다. Loan to Value의 약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격 대비 얼마까지 대출을 해주냐죠 LTV가 60%면 10억짜리 집은 대출 6억 나오는 거고 50%가 되면 5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풍선 효과입니다. 원래는 경제용어인데요. 어떤 범죄를 단속하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범죄가 늘어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바람 넣은 풍선을 손으로 누르면 다른 데가 튀어나오잖아요. 규제를 하면 다른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어떤 지역의 가격이 올라서 규제를 하면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용을 많이 씁니다. <목소리> 처음 이야기한 대로 수원시에서는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만안구, 마지막으로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규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 집값이 막 오르는거죠 첫번째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은 LTV의 60%였는데 이제 9억원 이하 금액은 LTV가 50%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10억이면 지금은 대출 6억이 나오는데 이제는 4억 8천 나오는거예요 사업자대출도 손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중요한데요 조정지역에 집을 사시는 분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요 지금까지는 2년 내로 처분하면 됐어요 이 으로 대출해줬는데 이제는 2년 내로 기존 주택을 파는 건 당연하고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갭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항도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세무조사 한다는 건 넘기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투기가 열지고 아까 규제 지역 3개 중에서 2단계였죠 중간 거. 여기 3억 이상 주택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 가장 낮은 단급 이번에 규제 대상이 포함된 거 여기요 3억 이상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이상 주택을 사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조정대상지역은 다 1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도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등급이 나뉘었습니다 1지역 규제가 제일 심한 거예요 정책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제도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1지역이 되면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전매를 못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조정대상지역에서 2지역 3지역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다 1지역으로 상향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제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은 다 등기 전까지 전매 못합니다 이번에 매교역 프루지 skpu 관련해서 관심이 높았잖아요 여기는 3지역 이어서 전매 지한이 6개월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 등기 전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정도고요 전문이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카페에 PDF로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보세요 경제의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부작용이라고 해석하는데 정확한 뜻은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입니다 부동산이 자꾸 과열되면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주거 걱정 없이 그리고 박탈감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가 적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채널은 실버즈에 초점을 맞춘 채널답게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로 이런 정책이나 데이터를 해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뿅.